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여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모르코 그리고 검은사막 모바일을 처음 시작할 때 만났던 에단이 모험가님께 임무가 있다며 찾아왔는데요 모르코의 보따리 안에는 이번에 무엇이 있을지 에단의 부탁은 과연 무엇일지 또 다른 준비된 이벤트는 무엇이 있을지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모르코의 특별지원 이벤트 기간은 8월 4주차 점검 후부터 9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접속 유지 임무를 완료하시면 상인 조합의 인장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상인조합의 인장을 원하시는 다양한 보상과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르코 보따리 안에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클래스 변경권 세트와 태고 등급인 루트라곤의 반지 상자, 목걸이 상자, 팔찌 상자 등 각각의 장신구 상자들, 또 60레벨 캐릭터 생성권과 모르코의 이벤트 상자가 준비돼 있습니다. 모르코가 이번에 아주 괜찮은 보상들만 들고 왔는데요. 두 번째 이벤트 소식, 행운의 출석부 이벤트! 기간은 8월 4주차 점검 후부터 9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인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검은상 모바일에 매일 접속을 해주시면요 이벤트 화면에서 출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행운 상점 이용권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단 캐릭터 레벨이 60 이상이 돼야 보상 획득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이벤트, 애단의제한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8월 4주차 점검 후부터 9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애단이 모험가님께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주변적 제압 임무 3가지를 달성할 때마다 애단의 행운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임무는 매일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임무를 20회 완료하시면 애단의 특별 상자가 지급되는데요. 무려 혼돈의 축한개 미확인 태고 엘리언룬 한개 태고 주무기 선택 상자 한개 그리고 환상마 도전 상자 한개중 선택해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정말 좋은 보상들 뿐이라 고민하는 데 시간 좀 걸리겠어요. 해당 임무는 이벤트 기간 동안 1회만 참여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애단의 행운 상점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8월 4주차 점검 후부터 9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인데요. 행운의 출석부와 에단의 제안 이벤트를 통해 획득하신 이용권으로 해당 상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단의 행운 상점에는 혼돈의 축, 미확인 태고 엘리언룬, 환상마 도전 상자 등이 있고요. 또 여신의 눈물 최대 1만 개, 혼돈의 결정 1천 개, 태고 주무기 선택 상자, 태고 보조무기 선택 상자 등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애단이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아주 제대로 챙겨온 것 같은데요. 모험가님,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랑 상점 많이 많이 이용하실 거죠? 단 캐릭터 레벨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이벤트, 특수지령 성수 업업 이벤트입니다. 우리 매일 특수지령을 통해 광희의 성수를 얻고 있는데요. 해당 이벤트가 진행되는 9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는 특수지령 보상으로 받는 광희의 성수 사이즈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특수지령을 완료하러 함께 달려가 보실까요? 이번 주 마지막 이벤트는요 바로 카르케아의 영웅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8월 4주차 점검 후부터 9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인데요 카르케아 대전 참여 및 대전 점수에 따라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카르케아 대전 1회 참여 시 무기 의상 상자 1개, 카르케아 대전 2회 참여 시 방어구 의상 상자 1개, 카르케아 대전 3회 참여 시 아리엘리의 파편 300개, 카르케아 대전 5회 참여 시 심연 장신구 괴짝 1개, 카르키아 대전 10회 참여 시 블랙펄 총 300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점수에 따라 블랙펄도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점수 달성에 따라서 최대 3,800 블랙펄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모험가님들과 실력 겨루기 제대로 해볼까요? 네 이번 주 8월 4주차 이벤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각양각색의 이벤트와 보상으로 한 주가 아주아주 아주 풍성할 것 같은데요. 이벤트와 보상이 좋은 만큼 놓치기에 너무너무 아깝겠죠. 우리 모두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얼른 이벤트로 달려가 볼까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